자 우리 이제 시작하죠 음열 명이 줄었어 들어오시겠죠 자어 태호 무공 님 계산 빼고 이런 문제 다 맞았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이제 계산 문제만 좀 연습하시면 될 거고 네 그렇군요 어 너무는 너무 다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에만 어, 우리 시험은 지금 우리 공부는 지금 뭐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괜찮아요 편하게 뭐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꼭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이제 계산 문제 보죠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가 최근에 이제 최근 3년 동안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어요 원금 균등이냐 또는 원리금 균등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원금 균등 한번 보죠. 자, 원금 균등 방식은 일단 얘는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가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산할 건 원금을 계산하고, 원금을. 자,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하고, 이거 뭐 우리가 이해하는 거 똑같잖아요. 원금 일정하다, 이자가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원리금이 줄어든다. 이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원리금을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계산한다 라는 거고 자 원금은 우리가 이제 이자는 따로 계산할 거니까 원금은 대출금을 만약에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기간이 10년이라면 이 10억 대출금을 원금만 생각했을 때 1년에 1억씩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1억씩 갚을 거다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억을 대출받았는데 을 대출기간은 10년이다. 그럼 1년에 원금은 2억씩 갚아 나가겠지. 그래서 원금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자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이자는 처음에 빌렸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갈 거니까 못 갚은 대출금,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이자는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라 거예요. 자이 식이 중요하죠. 자 이자는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갚아 나갈 거니까 갚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을 거고 못 갚은 대출금에 이자율을 적용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잔금을 구하려면 못 갚은 대출금이죠. 처음에 대출금 중에서 얼마 갚았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환한 원금을 알아야 돼요. 얘를 알아야 대출금에서 상환원금을 빼줘야 잔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상환원금을 계산할 때몇 회차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자를 내가 5회차 이자를 계산하려고 한다. 5회차 이자를 계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 다섯 번째 낼 이자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금을 몇번 갚았는지를 해석해야 돼요. 다섯 번째 낼 거니까 이미 네번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건 4회 원금을 상환했다라는 걸 이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억씩 1억씩 원금을 갚았으니까 첫 번째 원금을 1억씩 갚는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말이 없으면 기간은 연단이에요 1년에 1억씩 갚았다 그러면 4번 번 1억씩 갚았으니까 총 얼마를 갚았다 4억을 상환했다 상환원금이 4억인 거예요 대출금이 10억인데 4억을 상환했으니까 잔금은 얼마? 6억이죠 6억에다가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제 이자를 계산할 수 있고 두 개를 더 하면 원리금이 나올 수 있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계산만 먼저 하려고 하면 안되고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이해를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원금 균등이니까 첫 번째 원금은 똑같이 갚아나가니까 원금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해했던 방식이 원금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원리금이 줄었죠 그럼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뭘 따라간다 잔금을 따라간다 잔금의 이자율이다 그럼 잔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갚은 원금을 알아야 된다 얘를 알아야 되겠죠 얘를 알려면 한번더 생각할 때몇회 차냐에 따라서 몇번 갚았냐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갚은 상환 원금을 계산하면 대출액에서 갚은 돈 빼면 못 갚은 대출액 잔금 나올 수 있겠네요. 잔금의 이자를 곱하면 이자가 나오고 이제 더하면 원리금이 나오겠죠. 이런 순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자, 8번 보죠. 자, 일단, 상환액을 계산하는 문제, 26회 때 나왔는데, 무슨 방식인지 먼저 봐야죠. 어 원금 균등 방식이네.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이, 원금 일정하게 갚고, 이자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원리금을 계산한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원금을 계산할 거고,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서, 이두 개를 더해서 뭘 구한다? 세 번째, 원리금을 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자 원금균등이니까 원금을 똑같이 갚겠지라고 했을 때자 2억 원을 대출 받았대요 그리고 대출 기간이 20년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억 원이 돈이 많으니까 공이 여러 개 붙었으니까 간단히 얘를 200원이라고 편해보죠공 6개 떼는 거자 2억 원이 아니라 이제 200원으로 보는 거야 마지막에만 공 6개 붙여주면 되니까 답을 구할 때자 그러면 원금은 200원을 빌렸는데 20년 동안 똑같이 나눠서 갚으니까 10원씩 갚겠다 10원씩 갚은 거예요 자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얘가 잔금을 따라가는 거죠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야 돼요 자 근데 얘가 몇회 차냐가 중요한 거죠 몇회차 얘가 2회 차래요 2회 차 이 원금은 매번 똑같으니까 몇 회차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번 똑같이 갚을 거니까. 근데 이제 이자를 계산할 때 2회차니까. 자 그러면 2회차니까 몇번 갚았다. 우리가 해석할 때 1회. 한번 갚은 거죠. 원금을 상환했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두 번째 낼 거니까 한번 원금을 갚았겠지. 얼마? 10원 갚았겠네요. 그래서 10원을 상환한 거예요. 상환했으니까. 자 200원 중에 대출금이 200원이죠 대출금 200원 중에 갚은 돈이 10원을 상환했으니까 190원이 잔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잔금을 알아냈다 자 잔금을 알아낸 거죠 그럼 여기다 에 잔금이 190원이고 자 이자율이 5%니까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0.05를 곱해주면 190원 곱하기 0.05면 190원 곱하기 0.05를 하면 9.5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9.5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금을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건 원리금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9.5죠. 19.5 숫자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0이몇 개냐 얼마냐 이거 알 필요 없고 19.5 숫자 똑같은 게 답이겠죠. 그래서 19.5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자, 문제의 정답률을 보니까 계산 문제 나오니까 좀 많이 좀 오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어, 답안 제출하신 분들은 잘 하신 분들이 많이 시험 보신 것 같아요 답안 제출하신 것 같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원금균등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연습하셔가지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8번 문제를 보죠 자, 원금균등 8번 문제를 보고 자 9번 문제를 보니까 자, 9번도 많이 맞았는데 우리 뭐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죠. 자, 보니까 얘도 역시 원금 균등 방식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니까 5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자, 9회차에 원리금을 구하고, 13회차에는 이자를 계산해라.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어요. 뭐두개 물어보든 하나 물어보든 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니까 겁먹을 거 없고, 원금 균등 방식을 연습을 했다는 분은. 두 개든 세 개든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9회차 먼저 구해보죠. 구회차 자, 원금 균등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첫 번째 뭐 먼저 구한다. 원금 먼저 구한다. 원금을 구하면. 자, 5억 원이니까 06개 떼면 500원이죠. 500원. 500원을. 자, 500원을. 원금을 똑같이 20년 동안 갚아 나간다. 그러면 한 번에 얼마씩 갚냐 면 25원씩 갚겠다라는 거죠. 자, 원금은 구했고, 두 번째, 9회차에 이자를 계산하려면, 얘는 잔금을 따라가는 거죠.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적용할 건데, 자, 잔금을 하려면 몇번 갚았는지를 알아야죠. 자, 9회차니까 몇번 갚았다. 8회. 원금을, 원금을 얼마씩? 25원씩 상환했다. 자,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아홉 번째낼 이자니까 이미 여덟 번 원금을 갚았다 그럼 8 곱하기 25 하면 상환한 원금은 2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잔금은 500원에서 200원을 상환했으니까 얘가 상환원금이 되겠네요 상환원금이 되니까 잔금은 300원 되겠죠 그러면 300원에다가 이자율이 0.05니까 이자는 15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9회차에 원리금을 물어봤으니까 25원과 15원을 더하면 세 번째 원리금은 40원이 되겠네요 원리금은 40원 공 6개가 있을 거니까 4천만 원이겠죠 자 4천만 원 이렇게 구했고 자그 다음에 여기 13회차에 이자를 물어봤어요 이자를 물어봤으니까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다 이걸 떠올려서 자 그러면 13회차니까 우리가 얼마 갚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13번째 낼 거니까 이미 12번 갚은 거죠? 12회 원금을 상환한 거네. 라고 떠올린 다음에, 원금은 25원씩 갚았을 거니까, 원금은 25원씩. 계산하면 12 곱하기 25 하면 3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00원을 상환했다. 자, 500원 중에 300원 상환했으니까, 잔금을 얼마? 200원 곱하기 0.05 이자율을 계산하면 12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06개가 있으니까 1 0 0 0만원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원금균등 방식 연습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원금균등은 무조건 내가 기본적인 유형 나오면 맞출 거야 라고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 시험에 들어가서 딱 나오면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풀어내야죠 네. 계산 문제는 자신감이 핵심이에요 어물점을 하다 보면 본 시험장에서는 긴장된 상태다 보니까 잘 이게 손이 잘못 가요 사실 연습을 충분히 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나 맞출 자신 있어 라고 생각이 되어야만 본 시험에서 풀어낼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이건 무조건 내가 풀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겨나야 본 시험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반복 연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계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계산기로 막 뭔가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풀어나갔지? 이 순서에서 이걸 풀려면 어떻게 했지? 이걸 풀려면 어떻게 했지라고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이게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하려고 먼저 노력하셔야 돼요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오히려 더 쉬워요 너나 쉽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공식이 좀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공식, 자 원리금 균등방식에서 이런 거, 옛날에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하면 자본하는 개수에서 이런 거였어요. 대출액으로부터, 대출액으로부터 뭘 구할 때 여기에다가 매기에 내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뭘 곱하면 된다? 저당상수를 곱하면 된다. 이때 원리금이 연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방식에서만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사용하는 자본하는 개수 저당상수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본하는 개수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미래에 내가 목표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3년 후에 1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씩 낼 거냐 매기에 내는 나비백을 계산하려면 예로부터 예를 계산하려면 자본하는 개수는 다 곱해서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뭘 곱해야 되냐면 감채 기금계수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게 중요한 4번하는 개수두 가지였죠. 자, 이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이니까 원리금 계산하는 건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하려면 저당상수 곱해야 된다. 이 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야요 학계론에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곱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이 매번 똑같을 거니까, 자 원리금은 매번 똑같이 나는 원리금은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이렇게, 자원리금은 일정한데 뭐가 줄고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는다 그랬죠? 원금은 이렇게 늘어난다. 자 이때 이제 원금을 구하는데 원금. 원금은 무조건 1회차부터 구해야 돼요 얘가 이제 핵심이죠 원금을 구하는 거자 1회차 원금 얘는 대출액에다가 자, 원리금은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했지만 1회차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대출액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작은 대출금, 대출액부터 금대출 시작하는데 여기에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고 차2를 곱하면 차2 차이를 곱하면 1회차 원금이 나온다요 차이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회차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1회차는 1회차에서는 대출금과 잔금이 어떨까요? 똑같죠. 잔금은 중간에 못 갚은 대출금인데 첫 번째니까 중 앞에 낸 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잔금이 1회차 때는 대출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곱하면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올 거고 그렇죠? 대출액에 저당상수 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어 얘가 1회차니까 잔금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빼졌네빼졌어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뭐가 나온다?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회차의 원금은 대출액에다가 당연히 원리금에서 이자 빼야 되니까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한 값에다가 이자를 빼줘야 돼요 빼기 이자율을 해줘가지고, 곱하면 이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대출액 곱하기 차이라고, 저당 상수가 언제나 클 거니까, 이 대출액 곱하기 차이가 1회차 원금이고, 여기에다가, 이 n은 없고, 1 플러스 r만 곱해주면, 이 r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 플러스 r은 계속 많이 써왔죠.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을 곱하면, 2회차, 3회차, 4회차, 원금을 계속 구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1 플러스 R을 곱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줄죠. 이자가 줄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원금이죠. 원금은 점차 늘어야 되는 거예요. 점차 늘어야 되니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곱해줘서 점차 원금이 늘어나는 값을 구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자를 구하는 건데, 이자를 구하는 건좀 어렵고, 문제에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자 원리금은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1회차 이자를 구하려면 원리금에서 1회차 원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1회차 원금을 빼주면 될 거고 2회차 이자를 구하려면 원리금에서 2회차의 원금을 빼주면 되고 3회차 이자는 원리금에서 3회차 원금을 빼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원리금에서 원금 빼면 이자가 나오겠죠.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니까 그래서 이자까지 구하는 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이 사실, 이두 개씩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이건 너무 중요한 식이라서 외워놔야 되고. 자, 1회차 원금을 구할 때, 야,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 빼줘야 되잖아. 원리, 원금을 구하려면, 예, 원금을 구하려면 원리금에서 이자 빼줘야 되니까,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얘가 원리금이 나오는데 이자를 빼줘야 되니까, 빼기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면 이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차이, 차이를 곱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원금은 점차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나는 원금을 계속 구해나갈 수 있다. 한번 곱하면 2회차, 한번더 곱하면 3회차. 이렇게 계속 구해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자를 구하려면 원리금에다가, 원리금은 매번 똑같을 거니까 그회차의 원금을 빼면, 위에서 구했던 원금을 빼면 이자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알아들었길 바래요 네. 오늘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죠 마지막 문제인데 자 오답률이 가장 높네요 어, 물론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 시험에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좀더 접근해 볼 거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되는 걸좀 엮어놨는데 자 10번 보죠 자 보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공식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탁 떠올라야 되고 이제 9회 때 나왔던 건데 자 4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보니까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2회차는 원금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돼요 어, 원리금 균등 방식이니까 원리금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식이 정해져 있지 자, 두 번째는 원금을 구하는데, 원금을 구려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줘야 되니까, 빼줘야 되니까, 저당 상수 곱하면 원리금이고, 이자를 곱하면 얘가 이자죠. 그래서 차이를 곱하면 1회차 원금,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2회차, 3회차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천천히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매기의 원리금은,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대출액에다가,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숫자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보기를 보니까 다 복잡하죠 점차 숫자가 좀복잡해진 숫자가 나와요 정확히 떨어지지 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조금 더,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한데 그건 기분 탓인 거예요 계산기가 계산할 거니까 자 원리금을 보면 대출액은 4억 원, 400원이라고 해보죠 자, 저당 상수가 얼마 나왔냐면 0.087 이렇게 나왔네요. 0.087. 자, 이걸 계산하면 400원 곱하기 0.087 이렇게 하니까 34.8이 나왔어요. 34.8. 자, 원리금은 매번 똑같을 거다. 자, 구해놨고. 자, 두 번째. 자, 원, 원금을 구해야 되는데, 원금은 1회차부터 구해나간다 그랬어요. 자, 1회차. 1회차.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자, 대출액 곱하기 차이죠. 여기에 대출액 곱하기 차이를 곱한다. 이 차이는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이죠. 자, 그럼 대출액이 얼마냐면 400원. 자, 이 차이는, 자, 저당 상수와 이자율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이 차이를 한 먼저 딱 구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차이. 자, 이자율이 6%니까 0.06이죠. 그럼 0.087 빼기 0.06 하면 여기에서 이거 뺀 차이, 이 차이가 사용될 거니까 자, 원리금균등이 나오면 언제나 저당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에서만 쓴다 그랬어요. 자본안원계속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차이를 하면 얘는 차이가 얼마냐면 0.027 이렇게 되겠네요. 0.027. 자 그럼 여기에다가 0.027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400원에다가 0.027을 곱하면 10.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중요한 건 얘는 1회차 원금인 거예요. 1회차 원금.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1 플러스 R, 얘를 곱하면 2회차 원금을 구할 수 있더라. 자, 2회차 원금은, 자, R이, R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은 1.06이니까 10.8에다가 계산기에 있는 10.8에다가 곱하기 1.06을 곱하면 11.448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11.448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죠. 2회차의 원금을 구하려면 11.448, 11448 숫자 똑같은 게 답이겠죠.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건 얘가 좀 어렵게 나온 건데 3회차의 이자를 구하래요. 그럼 3회차 이자를 구할 땐 어떻게 구하냐면 원리금은 우리가 한번 구했고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대출액에다가 저당선을 곱하면 구하는 거죠 원리금은 매번 똑같을 거고 여기다가 이자를 구해야 되니까 원금을 빼줘야 돼요 근데 3회차 이자니까 무슨 원금? 3회차 원금을 빼줘야 3회차 이자가 나온다 3회차 이자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탁 떠올렸다라면 3회차 원금까지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3회차 원금이 구하려면 여기다가 한번더 1.06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11.448에다가 곱하기 1.06을 곱하면 12.13488 이렇게 나오네요 12.13488 이렇게 나왔어요 3회차 원금 그러면 여기가 12.13488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리금은 여기에 34.8이죠 34.8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근데 계산기 이용할 때 계산기 여기까지 구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AC를 누르고 다시 34.8 빼기 이렇게 하면 계산기 한번더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마이너스만 붙여준다 뿐이지 값은 똑같죠 그러니까 계산기 그대로 내버려두고 12.13488 내버려두고 마이너스 아까 구했던 34.8만 빼면 마이너스 34.8만 빼면 22.66512 이렇게 나오네 2.66512 22 이렇게 22.66512 이렇게 나와서 답은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어려운 유형의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공식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죠. 첫 번째. 원리금 균등이니까 자, 원리금 구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원리금 나오지. 자, 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물어볼 거니까 일단 구해놔도 괜찮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원금을 구할 때 1회차 원금 먼저 구하는데 얘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저당 상수와 이 자료에 언제나 등장할 거니까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해놔도 괜찮아요 빼면 0.027이니까 대출액 곱하기 차이 저당 상수에다가 이 자율을 뺀 차이, 0.027 곱하면 얘가 1회차 원금이 나오고,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이제 계산기가 다 하겠죠? 2회차 원금, 2회차 원금을 구했고, 3회차의 이자를 구했으니까 3회차 원금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회차 원금 구했고, 3회차 원금을, 3회차 이자, 이자를 구하려면, 원리금에다가 3회차 원금을 빼줘야 되니까 원금은 3회차까지 구해야 되네 그래서 1.06을 한번더 곱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3회차 이자를 구하려면 원리금에다가 3회차 여기에 원금을 빼줘야 되는데 3회차 원금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원리금 아까 구했던 거 34.8만 빼면 이게 3회차 이자 이렇게 나오겠다 2 2 6 6 5 1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걸 외워서 풀려면 사실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할 때좀 어렵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즉뭔슨 얘기냐면 이 내용을 쭉 보고 왜 이렇게 식이 정리돼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계산 문제를 이제 풀어내려고 시작된 거예요 이것도 이해 못했는데 이 계산 문제 풀수 없어요 이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원리금 구하는 거 대출액으로부터 저당상소 곱하면 원리금 구할 수 있고 1회차 원금을 구하려면 얘는 대출액에다가 저당선을 곱했지만 얘는 대출액에다가 차이를 곱한다. 차이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해주면 2회차, 3회차, 4회차 원금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에 그러면 원리금 구했고 원금 구했으니까 이제 이자를 구하라고 한다면 라 원리금에다가 그 회차의 원금을 두 번째 구했었죠.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나온다?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접근하면 더 어려워요, 사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이렇게 공식화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니까, 공식을, 이 공식은 너무 중요해서 외워야 되고, 이 공식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1 플러스 알만 곱해준다. 근데 우리가 1 플러스 알은 너무 익숙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자 구하려면, 원리금 구했던 거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 원금 구했던 걸 빼주면, 세 번째, 이자를 구할 수 있더라. 이 원리만 알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오메. 아, 오메. 일단, 어, 지금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처음에 이제 느낌이, 어, 너무 복잡한데, 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한번 해보다가 시간이 너무 걸렸다. 나는 못하겠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합격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면 라 일단 포기하고 일단 버리고 스킵하고 뭐 포기한다는 건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고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문제는 내가 다 풀어내겠다 그래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풀어낼 수 있는 걸 먼저 연습을 하고 이것 먼저 하지 말고 원금균등도 모르는데 원리금균등 이 문제를 풀려고 달라들면 안 되고 원금균등 먼저 충분히 끝내놔서 야나 원금균등은 무조건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고 계속 문제를 보니까 계속 맞았어요. 아 그럼 좀더 욕심내서 원리금 균등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네, 이걸 시간 내에 풀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건 이제 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풀어낼 수 풀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수업 시간 중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이렇게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이자까지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일단 스킵해라 라고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막 모두 다 버려라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어 일단 뭐 원금까지 구하는 거 이건 공식으로 되니까 출제자가 보너스로 줄때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만 구해라 라는 문제도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서 한번 보죠 자 그리고 항상 무조건 다 버린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다가 야 이건 어려우면 버려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알아야 돼. 이것만큼 알아두면 출제자가 보너스로 주는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그것만큼은 알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통으로 버리지 마시고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좀 알려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낼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기출문제 1회차 원금이 얼마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2회차, 2회차 원금이 얼마냐? 이런 거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구하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자, 1회차 원금 구하는 건 공식화 되어 있으니까 계산기 몇번 누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 원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1회차니까 대출액에다가, 대출액에다가 차이 곱하면 되지. 저당 상수와 이자율이 0.06이니까 이거의 차이는 0.027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럼 0.027 이렇게 곱하면 얘가 1회차 원금일 거예요 여기 2회차 원금을 구하려면 얘 계산기 누르는 거죠 우리 계산기에다가 400 곱하기 0.027 하면 얼마 나오고 여기다 1 플러스 R이니까 1.06 곱하면 2회차 원금 나오겠네 3회차 원금이 물어봤다라면 3회차 원금이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1.06만 곱하면 나오니까 계산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까지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만 원금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건 뭐 계산기 몇번 하지 않고 다 계산기가 하는 거예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출액 곱하기 차이 그래서 중요한 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이 원금 구하는 거 여기에 핵심이라고 써져 있는 건 제가 뭐 심심해서 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왜 선생님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자 이것만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자본하는 게서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식이니까 자 그래요 뭐좀 힘들 수 있죠. 초창기부터 이렇게 좀 어려운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좀 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노력하는 것들은 곧, 곧 여러분 보상을 얻게 되실 거예요. 남들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점수가 안 나올 때 뭔가 좀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서 좀더 여유있게 나머지 부족한 공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니까 힘내시고 자, 고생하셨고 자,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자 전에 얘기했듯이 어림셈법 잠깐만 좀 얘기해 줄 테니까 어림셈법자 역시 어림셈법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다 버리지 말고 역시 이것도 다 버리지 말고 지금 뭐 오늘 수업 들으면 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문제로 응용되어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이 돼요 그래서 다 버리지 말고 오늘 설명해 준 몇 개는 내가 꼭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자 한번 보죠 어림셈법자어림셈법은 어림 잡아서 생하는 방법인데 간단히 우리가 이제 할인법은 전 사업기간의 모든 현금 흐름 내가 사업을 10년 한다면 라 10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이니까 영업현금 흐름 매각현금 흐름을 모두 고려해서 투자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돼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과 처분 매각 현금 흐름까지 고려하면 좀더 복잡하고 좀 어렵겠죠 시간이 좀 걸리고 좀 간단하게 계산하자라는 게어림셈법이에요 그래서 어림셈법은첫해거 사업을 10년 하더라도 10년 걸다 쓰지 않고 첫해 것만 쓰고 야, 모든 현금 흐름 마지, 하지 말고 임대료 수입 즉 영업 현금 흐름만 고려해서 투자 분석하는데 사용하자 그래서 어림 잡아서 세만다 그래서 어림셈법이라고 얘기해요 자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때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 관계래요 역수, 뒤집어진 거래, 분모와 분자가 근데 우리가 수익률은 알고 있죠 수익률, 수익의 비율이니까 당연히 수익은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돼요 무슨 특정 비율 나오면 특정 값은 위에 가야 된다 수익, 그러면 이 수익률은 투자한 돈 중에 야 얼마 벌었어 수익이 얼마야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투자액분의 수익 이렇게 쓰는 것이 수익률이네요 그럼 반대로 승수는 역수니까 우리가 승수라고 본다면 라 승수는 이걸 뒤집으면 되는 거죠 수익분의 투자액 이렇게 쓰는 것이 승수라는 거예요 승수 자 그럼 이제 이 승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승수의 의미 어떤 의미냐면 한번 보죠 자 수익률은 말이 없으면 우리가 연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익률이 수익률이 10%다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10%, 1년에 0 1 10% 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10%는 100분율이니까 이걸 좀 풀어 쓴다면 라 100분의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익률이 10%라는 건 100분의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액이 100원일 때 1년에 수익이 10원 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의 역수를 생각한다면 라 역수는 승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100 이렇게 하니까 얘가 10이 나오겠네요. 이 10이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수익률 10%라고 했을 때 자, 승수는 10이 나오는 거예요. 100분의 10이 10%니까 뒤집으면 승수가 나오겠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투자액을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 기간 단순히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몇년 걸리냐 이 단위는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간은 연을 얘기하니까 다시 해서가면 뭐냐면 내가 10%라는 건 100원 중에 1년에 10원씩 벌겠다라는 거예요 총 투자액 중에 10%씩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투자액을 몇년 지나면 모두 회수할 수 있겠냐 100원을 투자해서 1년에 10원을 번다라면 1년에 10원씩 벌면 10년이 있어야 100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회수하는 기간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승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승수라는 건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간단히 해석할 수 있어요 10%는 얼마냐면 0.1을 얘기하는 거죠 퍼센트를 떼면 그럼 얘의 역수는 0.1의 역수는 얼마? 얘는 1분의 0.1이니까 얘는 0.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연수익률이 20%다라고 한다면 라 0.2죠 퍼센트그면얘 승수가 얼마냐 라고 한다면 얘는 1분의 0.2니까 0.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값이 5가 나와요 이 말은 1년에 20%만큼 수익률을 얻는다라면 100원 중에서 100원 중 100원 투자했을 때 1년에 20원 번다라면 어 그러면 100원을 모두 회수하는데 몇년 걸린다?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림셈법의첫 번째 이해해야 될건 승수라는 뜻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다. 수익률과 역수 관계인 승수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다. 자 그리고 피드백을 좀 줘보세요. 어림셈법을좀 공부했을 때자 얼마나 알아듣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니까 자 그래서 수익률은 당연히 우리 수익률은 클수록 좋죠 클수록 유리하다 근데 얘 역수인 승수는 역수니까 당연히 어떨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게 이제 출제자가 보너스 지문 낼때야 승수라는 뜻은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승수는 뭐니까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니까 야 회수하는 기간은 당연히 짧아야 좋지 그래서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이 지문을 보너스 지문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 수익률과 승수의 크기 비교를 할 건데 영업 현금 흐름이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머릿속에 떠올리면 소득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가, 유, 순, 전, 후. 전체 흐름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외웠었죠. 자 소득이 가, 유, 순, 전, 후가 있더라.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소득이 다섯 개가 있죠? 자, 소득, 소득. 얘가 임대료 수입이죠, 임대료. 이게 영업 현금 흐름에서 나왔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어림셈법이라는 건, 첫 해의, 첫 해의, 사업을 10년 하더라도 첫해 것만 쓴다. 첫해 것만 쓰고, 모든 현금 흐름이, 흐름이 아니라, 얘가 영업 현금 흐름만 반영한다. 즉, 임대료 수익만 반영한다 그랬어요. 매각에 따른 현금흐름은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임대료 수입만 따져봤을 때 소득 수입은 가유순전 후 있는데 얘는 둘다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이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소득이다라고 볼 거예요. 조소득. 얘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소득인데. 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둘다 조소득이니까 조소득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순 전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소득의 크기는 소득의 크기 갈수록 가유순전으로 갈수록 소득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꾸 빼줬잖아 가공기 공시액을 빼줬고 유비 영업경비 빼줬고 순부채 부채서비스를 빼줬고 전세 후에 소득세를 빼줬죠 자꾸 빼주면서 넘어갔으니까 소득의 크기는 점차 작아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제예요 영업 현금흐름에서 수입이나 소득은 점차 가요순전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자 근데 보니까 수익률은 수익과 무슨 관계냐면 비례관계예요 자 비례관계니까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진다 얘 커지면 얘도 커지겠네요 그래서 소득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 자 얘가 수익을 얘기할 때 이 수익이나 수익률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조순 전 후로 갈때 작아진다. 그러면 이제 역수 관계인 승수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승수는 얘하고 역수 관계니까 조순 전 후로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가 중요한 거예요. 커진다, 커진다. 근데 이렇게 커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얘두개 기준과 얘두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순과 전은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씩만 비교해요 이렇게 조순전으로 작아지고 조순전으로 승수는 커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얘가 보너스로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많이 나와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건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자 흐름을 보니까 수익은 조순 전후로 갈수록 작아지고 그러면 승수는 역수니까 조순 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근데 두 개씩 끊어서 보겠다 조순 끊어보고 전후 끊어보겠다 왜 끊어보는지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의 크기는 수익의 크기와 똑같아요 수익률이나 수익의 크기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작아져야죠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총은 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 그래서 조순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는데 우리는 두 개씩 두 개씩 끊어서 볼 거니까 얘는 따로 보지 않고 이렇게 조순 작아지고 전후 작아진다 그럼 승수는 역수관계니까 얘하고 역수관계니까 조순으로 갈수록 커지고 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이게 중요하더라 이거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 건 사실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너나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영업현금으로만 잘공부해왔다라면 지금 보면 수익률이다 얘 예, 역수가 승수다 승수를 따져보니까 어,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될수 있겠네 그래서 수익률은 클수록 좋고 역수니까 당연히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수익은 우리 영업현금으로 해서 조순 전후로 작아졌으니까 승수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커지겠지라는 거 여기까지가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될 어림샘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조금 더 내가 공부를 좀더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자 여기에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표가 있네요 자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공부하겠다고 머분의 머, 머부네머 머분의 머, 머부네머 머분의 머를 추구장창 외우기만 하는데 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머분의 뭐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자 어, 공돌이, 공돌이 조순과 전으로 놓았을 때, 조순과 전으로 놓았을 때 수익률은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고 오른쪽으로 입을 어 그래요.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 그래요.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영업현금을 위해서 가유순전후로 내려갈 때 자꾸 빼줬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빼줘서 내려갔잖아요 당연히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순전후라고 했을 때 뭔가를 빼줘서 여기에 공시력 빼줬고 영업경비 빼줬고 여기에 부채서비스 빼줬고 여기에 소득세 빼줬잖아요 투자론에서 영업현금 흐름을 모르면 우리 투자론을 그냥 거의 뭐 3분의 1을 버려야 돼 영업현금으로 무조건 암기하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그래서 작아진다. 이게 수익이죠. 수익이나 수익률은 작아진다. 그럼 승수는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수익이나 수익률은 작아지고 승수는 커진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자어림셈법에 이제 8가지가 나오는데. 자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이니까 수익이 올라가야 되죠 투자액분의 수익 이렇게 쓸 거고 얘 역수가 승수니까 수익분의 투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승수의 뜻을 보니까 단순이란건 이건 시간의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얘는 당연히 할인법이 아니죠 우리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만 그랬고 어림셈법은 할인법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얘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이고 회수기간을 얘기한다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클수록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은 거니까 유리하다라는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을 조순전후 4개로 네볼 거예요 물론 조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총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조순전후 4개로 네 봤을 때자첫 번째 중요한 건 얘가 이제 내가 좀더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무조건 다 아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처음에,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 표에서 중요한 건, 자, 두 개는 총 투자의 기준이고, 두 개는 지분 투자의 기준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가유, 가유 순전으로 내려갈 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운인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식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죠. 뭐였냐면 순 부채 전이었죠.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된다. 순에서 전으로 가려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돼요. 이게 출제자가 영업 현금으로해서 가장 중요한 식 하나를 떠올려라. 그러면 순 부채 전을 떠올린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순에서 전을 가려면 뭘 빼줄 거냐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이 말은 뭐냐면 1년 동안에 빌려서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소득은 남의 돈을 빼지 않은 상태고 이두 개의 소득은 남의 돈을 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액을 기준 잡을 때 여기 조와 순은 남의 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총 투자액을 기준 잡아야 되고 전과 후는 남의 돈을 뺀 상태니까 내돈 투자액만을 기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와 순과 관련된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승수는 투자액의 기준 여기에 쓰는 투자액의 기준이 무조건 무슨 투자액 돼야 된다? 총투자액 돼야 되고 세전 수익률이나 세후 세전 승수나 세후 승수에 얘의 투자액의 기준은 무슨 투자액이 돼야 된다? 지분 투자액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분에 뭐라는 건 처음에는 제법 헷갈릴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해석할 문제고 무슨 투자액을 써야 되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처음 공부해야 될거 내가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수익률과 승수 클수록 유리하고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할때두 번째는 예요 예, 예. 조와 순과 관련된 수익률이나 승수는 무조건 총 투자의 기준을 잡아야 되고 세전과 세후, 세전과 세후의 수익률 승수의 기준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본다라면, 자 수익률이 조소득 수익률, 조소득 수익률, 순소득 수익률,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이렇게. 조순 전후에 수익률을 붙였고, 얘는 조소득 승수,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 승수를 붙였네요. 조순 전후에다가. 자, 식은 당연하게 이해해야 돼요. 당연하게. 왜냐면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이죠. 이때 얘와 얘는 무슨 투자액 기준이다. 총투자액 기준이다. 그러니까 얘는 총 투자액 분의 수익은 무슨 수익이에요? 조소득을 쓰겠죠. 조소득을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순소득 수익률이니까 당연히 총 투자액 분의 무슨 소득? 순소득 써야 된다. 자 얘는 세전 수익률인데 전과 후는 지분 투자액 기준이라고 랬어요 얘가 중요하죠. 얘는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을 쓰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를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역수니까 이걸 다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액을 수위로 나누는 거죠 얘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을 써야 되고 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을 써야 되고 얘는 세전분의 지분투자액을 써야 되겠죠 얘는 세후분의 지분투자액을 써야 된다 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어렵게 하는 분들은 이것만 추구장창 외워요. 뭐분의 뭐, 뭐분의 뭐, 뭐분의 뭐. 이건 외울 게 아니라 당연히 이해하는 거예요. 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거 외우려고 시간 필, 끌 필요 없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야 될건 조화순과 관련된 수익률이든 조화순과 관련된 승수는 무조건 무슨 투자를 써야 된다. 총투자액을 써야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전과 후 전과 후의 수익률과 승수의 투자액은 지분투자액을 써야 된다가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뭐분에 뭐를 외웠다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수는 총투자액 이고 전우는 지분투자액 기준이라는 건 알겠다. 자 근데 출제자가 이걸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동의어 아까 동의어가 많다 그랬죠. 역시 동의어가 많아요. 동의어가 이게 학계론데 또, 뭐, 아킬레스가 될 수도 있죠. 어려워요. 동의를 외워놔야 돼요. 이 동의가 뭐냐면,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 한번 써본 거고, 자, 순소득이 중요해요. 우리가 임대를 얼마 벌었어? 그럼 순소득 얘기한다 그랬죠? 순소득이 들어가면 자본이란 말을 쓸수 있어요. 순소득이 들어가면 자본이란 말을 쓸수 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올려야 돼요. 순이 들어가면 자본이란 말을 쓸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 수익률을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한다는 걸 외워야 돼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한다. 순소득 수익률을 다른 말로 종합 자본 환원율, 줄여서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순소득 승수를 얘는 승수가 회수기간이니까 순소득승수를 다른 말로 순은 자본이라고 쓸수 있고 승수는 회수기간이죠. 순소득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한다라는 거자 그럼 머릿속에 우리가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을 구분하고 다음에 공부할 순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다음에 공부할 거야 순소득이 들어가면 자본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다른 동의어가 있더라라는 걸 기억해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 들어가면 세전은 첫 번째로 지분투자액을 쓰는 수익률 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전소득은 첫 번째 지분투자액에 대한 수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지분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세전은 지분투자액에 대한 첫 번째 수익이니까 지분이라는 말을 써요 세전이 들어가면 지분이란 말을 쓸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이렇게 쓴다 여기까지 외워두는 게 이게 이제, 이제 이 어림샘법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나는 무조건 다 맞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얘도 기억해놔야죠 조소득 수익률을 총자산 회전률이라 한다 이것도 기억해놔야 되고 자, 여기 이제 어림샘법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잘 들어봐요 문제에서 잘 들어봐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물론 쉽게 낸다면 라 순소득 수익률은 얘는 수익률은 수익률 들어가면 투자액분의 수익이니까 순소득 수익률은 총투자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맞죠 중요한 건 총투자액이 들어갔다 순소득이 들어갔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 내면 어렵죠 종합 자본 환원율은 총투자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면 종합자본환원율일 때, 자본이란 말이, 어, 순소득을 의미해. 그러면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 순소득 나와야 돼.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좀더 어렵게 나온다라면, 종합환원율 이렇게 나왔어요.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은 어디서 나왔지? 어, 종합자본환원율을 줄여서 종합환원율을 했지. 그럼 자본 들어갔으니까 순소득이 들어가야지. 그럼 투자액은 총투자액. 그 다음에 소득은 순소득.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또는,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 그랬어요 자본회수기간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 쓰지? 어 자본이니까 순이니까 순소득 나와야지 그 다음에 순은 총투자액 기준이지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또는 지분환원율 지분 배당률 이렇게 나오면 무슨 투자액 쓰지? 어 세전이니까 지분은 세전이니까 지분투자액과 소득은 세전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가는게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알아야 될 방향의 공부예요 공부 방향이라는 거자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어 학교론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장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했겠어요 한번 들었고 알것 같대라고 느낌이 온다면 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볼만한 거니까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시면 되고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다 한꺼번에 공부하기보다는 천천히 일단 앞에 이거 스마트학기론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앞장에 이걸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총 조와 순과 관련된 건 총투자액 전과 후와 관련된 건 지분투자액을 쓴다 여기까지만 정해놔도 충분히 기본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좀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건 고득점을 위한 문제고 방금 제가 말한 데까지만 알면 합격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맞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자산과 자본은 다르죠? 아네 달라요 달라요 자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자산은 총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자산. 이건 내 돈과 내 돈과 남의 돈을 모두 합한 것을 총자산이라 그래요. 내 돈을 이걸 지분이라고 하고 남의 돈을 빌린 돈을 부채라 그래요. 부채. 물론 얘를 자기 자본 이라고 하고 얘를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자, 예를 같은 말이 많이 있죠. 빌린 돈이니까 이걸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데 학자들은 자, 지분을 자본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지분을 자본이라고 한다. 자기 자본의 자본은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산은 총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내 돈과 남의 돈을 모두 합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본은 지분을 얘기하는 거야. 내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거죠. 당연히. 당연히 자산이 큰 거예요. 물론, 물론, 내 돈만 투자할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내 돈만 투자했다 그러면, 같을 수도 있죠. 총 자산이 내 돈만 투자했다라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한 값이고, 자본은 내 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자본이라고 하고 자산은 합친 돈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분이 자본이고 자산은 합친 걸 얘기한다 자, 이해되셨으면 박수 한번 어려워요 비비디 바비디부 무슨 뜻인가? 이건 무슨 뭐 우리가 뭔가 주문처럼 뭔가 잘되라고 외우는 건가? 비비디 바비디부? 비비디 바비디부? 비비디 바비디부? 어, 어렵네요. 어 맞아요. 대차 대조표를 구성할 때 주로 자산 자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자,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값이고 자본은 내 돈만을 얘기한다. 물론 얘가 중요하죠. 사실 우리 학교론에서는 빌린 돈, 남의 돈 이렇게 외워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자 어림샘법을 한번 잠깐 소개시켜줬고 그 다음에 어 네, 땀이 흘러? 어, 그래 어려워요? 아, 어려울 수 있죠 네. 자 어찌 되거나 어림샘법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 사실 처음부터 뭔가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막 겁먹고 어렵게만 느끼지 말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원리대로만 한다 했을 때 중요도에 따라서만 차근차근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것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로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 학교로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로 그 문제는 뭐 주로 버려야 되는 문제고 제가 문제 계산 문제 특강을 할때야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론적으로 말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야 되는 거 한번 정리해보죠 복수 한번 해보죠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죠 그리고 수업 중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뭐 영상 본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수업할 때는 엄청 집중해요. 하나라도 뭔가 실수할까, 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서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줄까. 내가 생각해서 연구해 왔던 것들을 빠트리지 않고 잘 설명해 줄까. 이런 거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저 선생님이 하는 얘기에 하나라도 실수한 게 없고 중요한 거다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듣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집중하셔야 이 수업의 효율성이 확 올라갈 텐데 때가 되면 이제 급해지면 다잘 하긴 할 거예요 네. 아 신데렐라에서 나온 마법 주문이다 어, 모두 이루어져라 알겠어요 합격 이루어져라 비비디 바비디부 네 알겠어요 아 근데 발음이 어려워서 내가 뭐 자주 못하겠다 비비디 바비디부 비비디 바비디부 아, 혀가 짧아서 그래요 제가 자어림셈법 잠깐 복사 한번 해보죠 자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래서 수익률은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지 근데 역수니까 승수는 회수기간이라고도 하면서 야, 회수기간은 짧아야 좋지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게 이제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수익이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조순전후라고 했을 때 조순전후로 갈때 자꾸 빼주니까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데 가운데 잘라서 본다 그 이유는 이두 개는 총투자의 기준이고 얘는 지분투자의 기준이어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얘와 얘를 연결시키진 않고 수익률은 갈수록 작아진다. 조순전후로 갈수록 작아진다. 승수는 얘하고 역수관계니까 당연히 조순전후로 갈수록 어때진다?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역시 두 개를 잘라서 보는 거죠. 이때 조와 수는 총투자의 기준을 잡는 거고 총투자의 기준이고 이 전과 후는 무슨 투자의 기준이다? 지분투자의 기준이다 라는 거죠. 지분 투자의 기준이다 자 이때 그리고 동여가 있는데 동여는 순이 들어가면 순이 들어가면 얘는 자본이라는 말을 쓸수 있다 순이 들어가면 자본이라는 말을 쓸수 있고 세 전이 들어가면 얘는 지분이라는 말을 쓸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림셈법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게 뭐가 어려워 어려울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도 하다 보면 잘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뭐분의뭐뭐분의뭐 뭐분에 뭐, 외우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달달달에 외우고 있다고 해서 문제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외우지 말고 오늘 제가 설명했던 여기까지만 딱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물론 어려운 문제 유형에 해당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겁먹고 이런 거다 공부 안 했을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모를 거야 하나도 공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고득점 맞는 데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응원 있죠 어, 비비디 바비디부 네, 모두 이루어져라 모두 심기일정과 함께 즐겁게 공부해서 모두 합격이 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뭐 시험 보는 날은 정해졌지만 일단 마음의 이미 난 합격이야 라고 빠른 시간에 스스로 어, 자신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자 그리고 승길전 좋잖아요 너무 좋은 수업인데 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 못해서 조금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이 좋은 수업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야 좋은 수업이 있으니까 너도 와서 들어라 들어라 해서 이제 앞으로 좀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수업들 더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제가 잘건들어서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기 제가 격주로 이성훈 교수님이 세법하고 학계론 제가 황재원이 이렇게 학계론 격주를 진행하고 물론 이제 어 4월달 5월달 넘어가면 사실 특강이 좀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 일이 좀 많고 작업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 그때는 좀 시간이 좀 비어질 수도 있어요 어 밴드에서 그때 때에 맞춰서 계속 홍보를 올릴 거니까 밴드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심기일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전체 일정이 좀 나오면 빠르게 일정이 나오면 어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할 테니까 네. 세법 이소원 교수님 세법의 신 열심히 심길전 참여해 주시고 학기론 아직 제가 뭐 신이라고 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됐거나 잘하는 황재원 네. 학기론 잘 가르치는 황재원이라고 하고 네 근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음다 같이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다음주에 별일 없으면 또 밴드에서 공지해드릴 거니까 다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나머지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